정민이 오신다. 국민이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, 별거 아니에요. 네? 별거 아니에요. 뭔데요 네? 아, 이제 들어오세요. 피아노 한번앉아보요 네. 피아노 한번 앉아보셨어요. 뭐예요. 가짜놈인데? 앉아요? 네네 피아노 머니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? 피 네? <웃음> 한다고요? 머니게임을 한다고요? 그걸 왜해 도또초연해요진들저 <웃음> 네, 이번에 초연이아니요민님이 치신 곡들로 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를지하고자 틀릴 때마다 1만원이요 1시간 동안 만약 들면3천만원 받을 수어요아 아니... 1시간?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첫곡한곡와 진짜 그각무더하다그각무더요 겠 아니요! 아 아니, 잠깐만 생각할 <웃음> 시간을 좀주세요 일단 초코발을 낙박합 그거 전 8년 전에 쳤어 8년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... 아니. 그리고 수정도는 꽤 붙을 속도를 주시면 안됩요아 그러니까 공수까지 쓰지 말라 아, 템포가 갑자기 느려지면 은락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심리적 압박했죠, 지금. 와. 와. 이거 진짜 심리적 압박 장난 아니야. 잠깐 <웃음> I'm not gonna lie. 손이 굴러가 <웃음> 아 진짜 심리적 압박하는 장난 아니에요. 1,900만 원 담았는데 포기하시겠어요. 아, 정... 정글... 다음 거 뭔데요? 다음 거 지금 원하시는 곡으로 할게요. 아, 맞아요. 제... 부채질 <웃음> 않은 것 같은데. 아, 아, 아, 이거 뭐, 안 틀렸어요. 뭐, 이제 가방 좀 벗고 아, 할게요. 아, <웃음> 이렇게 빨리 치면 안 되는데, 안 틀렸어. 야, 나 너무 잘하는데. 없다. 어떻게든 하이에나 같은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여기 틀릴 거 없어 <웃음> 내가 못할 것 같구나? 시간 끌시면. 아, 빨리 시작하라고요? 너무하다, 근데 진짜. 아, 틀렸어요, 틀렸어요, 틀렸어요. <웃음> 틀렸어, 틀렸어. 아, 틀렸어, 틀렸어, 틀렸어. 다음으로 아, 내기세요, 근데. 지말 아, 근데 잠깐만. 뭐 그런 거 없어요? 저막두번 지금 약간 자진 그거 했잖아요. 지금 몰랐셨던거 같은데. 알고 있었어데요 네, 알고 있었는데. 그러나 자인 친구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데요감다아 <웃음> 솔직히인데 여기서 100만 원 가져가도 완전 이도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돈 드리려고 나준 지금 <웃음> 너무 더운데? 에어컨 한 번만 켜주면 안 돼요? 나있으안 되는데 여기 물가에 9 0 원이. 아니, 에어컨 진 돈이 왜 들어요? <웃음> 돈기 있어요, 있어요. 여기 물이 그렇습니다. 한 시간에 물도 이제 하나에 1 0만원을들요 <웃음> 다음 곡 뭔데요? 아 어, 콧물 나 네, 다음 곡은 이제 얼마 전에 조롱이는 준비하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버져먹기 <커져>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好<音楽> 맞아 너무한다. 그다음 뭐였지 아니 근데 진짜 가져간 건 진짜 억지 나. 조금 20분 남았는데 1000만 원. 아니 근데 진짜 억지 나 억지. 방금 거 진짜 억지했어요. 완전 그가 무도했어요. 아3 100만 원이죠?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아 짜증나 틀렸어요 아 모르네!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모르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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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쳤어. 나 지금 악보 넘기는 거예요. 아, 나지 아니, 악보. 아, 다시 다시 다시. 세요 아, 나 흐름 끊겼잖아. 아니 잠깐 아니 갔다 나아 진짜 어머니 아나나나나나아짜아 아, 아, 너는 네. <웃음> 아. 최고. 아, 제가 흐름 끊겼잖아요 제가 흐름 끊지 마세요. 아, 300만 원 남았어. 미쳤네. 저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? 충분 받시면 300만. <웃음> 아, 나도 <너무> 하고 싶다. <웃음> 근데 식 집까지 아,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. 어, 10분 버티면 3분 만에 와제 눈이 너무 싫어. <웃음> 아니 왜? 아아 어? 아 있었는데 <웃음> 어? 아니 내가 없었어? 내가 아니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? 네. 저아 아니요 <웃음> 알아요 <웃음> 저희는 3천만 원을 했는데 아쉽게 들려요 <웃음> 아니 <웃음>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쉬워 아쉬는 대로 이제 50분 하셨는데 핵 시간씩 이들요아 50분, 50분 하셨는데 네, 1시간 네. 시급을 주신다고요? 네네. 네. 와, 진짜 감사해요. <웃음> <정사해요. 기대드렸습니다. 웃음> 진짜 감사해요! <스러워>. 기대드렸어요. 진짜 들어왔어 진짜 왔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진짜 끝이에요? 진짜 아, 이런 아, 끝이에요? 안번 해도. 아, 아 또막 극한 막 이런 거 시켰거든요?